오늘은 ISTJ가 휴식을 취할 때 자주 하는 행동 베스트 3를 알아보겠습니다. 3위 동네 산책하면서 아이쇼핑하기 ISTJ라고 해서 매일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ISTJ가 좋아하는 본인만의 산책 코스도 존재합니다. 날씨가 선선할 때 혼자 편하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가볍게 아이쇼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. 이는 ISTJ만의 광합성 활동이라 볼수 있습니다. 2위 위시리스트에 넣어둔 물품들 구매하기 ISTJ가 주중에 학업 또는 근무로 인해 바쁘면 꼭 필요한 물품들을 위시리스트에 담아놓고 주말에 몰아서 구매합니다. 온라인 마켓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후 구매하고 오프라인 마켓에서는 동네 산책하면서 매장에 들러 구매합니다. 1위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숙면하기 ISTJ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 행동이 바로 숙면입니다. 금요일 오전 ISTJ는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. 주중에 받았었던 스트레스를 토요일 오전에 꼭 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. 이때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ISTJ가 원하는 만큼 자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J. e Young San Yul Tong Ha ISTJ YUI Honin Shin Go Hashi Gil B1 h a 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aeb Hashi m a y o n Secret Young San Bonin d o n g Fan Young San Vlog ASMR Doong Total n e g a t i Benefit Yul New Leel s u i t s u b n a d a r Uchuk San Dan Card Lul Clip Hag Eid Hajuse Yor